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로드 뷰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달에 업로드했었던 신년 4대 계획을 중간점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로는 제가 월여주자 로드뷰라는 제목으로 월간 로드뷰라는 컨텐츠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월간 로드뷰를 조금 수정하는 방식으로 바꿀까 합니다. 어떻게 바꿀거냐면 월 말마다 제가 그 다음 달에 있는 로드뷰 장소들을 미리 예고하는 식으로 바꿀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고를 해드리면 댓글을 통해서 그 장소들에 대한 정보라던지 또 요청사항이 있으면 요청사항을 남겨주시면 되고 또 제가 그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촬영해서 좋은 컨텐츠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바꿀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유역 제가 수유역 일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을 때수유역에 사셨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께서 어느 어느 동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수유역에 어느 어느 곳이 맛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점을 최대한 반영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저한테 요청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무 컨텐츠에 제보를 남겨주시면 그 다음 달 컨텐츠 예고하는 영상에 언급을 따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주자 로드뷰는 조금 형식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8월달 로드뷰 장소 예고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별개로 그 장소를 방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버스, 지하철 또는 차 등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때 촬영한 영상들은 월말 예고 컨텐츠와는 별개로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지하철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따로 것도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려주자 로드뷰라고. 제가 유튜브 지도라는 컨텐츠로 제가 찾아뵀었습니다. 두 편의 영상을 업로드 를 했었는데요. 그두 편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유튜브 운영에 대한 예약기였습니다첫 번째는 유튜브 소재, 또 업로드 주기 관련된 얘기였고 두 번째는 유튜브 원칙, 육하 원칙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 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조금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혹시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궁금한 점 저,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컨텐츠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사실 제가 로드뷰를 하려고 만든 채널이지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라는 채널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부가적으로 제가 업로드할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비정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비정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꾸준히 진행해 볼 컨텐츠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유하자 로드뷰인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소재를 잘 캐치하지 못해서 제가 소재를 공유를 해드리고 게시 영상까지 만들어서 업로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1월달에 올라갔었고 그 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제가 계획했었던 영상들이 굉장히 좀 코로나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렇게 중간점검 영상을 찍으면서 아 더이상 미룰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크게 관련이 없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서 예시영상까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운동하자 로드뷰였는데요 이거는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요가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가하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 봤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컨텐츠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뭐 유익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청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시청자여도 이거는 크게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자체 폐기를 했고 대신에 최근에 제가 수비드 머신을 통해서 맛있는 요리를 결과물로 만들어서 업로드 를 했었잖아요 제가 육승맨님 스타일대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제가 이 컨셉을 조금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꿀까 합니다 사실 수비드 요리가 되게 생소하지만 굉장히 좀 저같이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요알못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리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비드 요리를 좀 소개하는 영상으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이것도 주기적인 콘텐츠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생각날 때마다 제작을 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년 4대 계획 중간 점검을 마쳤고요 이제 첫번째 얘기했었던 보여주자 로드뷰의 변경된 컨텐츠 이제 8월달에 제가 방문할 장소들을 하나씩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유튜브 이외의 커뮤니티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장소는 상문고 근처입니다 이거를 제보해 주신 분은 아마도 상문고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문고등학교 근처로 한번 촬영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 상문고등학교 장소로 검색을 해보니까 남부터미널 근처더라고요 아마 360도 카메라로 촬영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문고등학교 근처가 그렇게 막 엄청 랜드마크가 있고 그러진 않아서 그리고 상문고등학교 지리를 살펴보니까 좀 정문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둘레길이 좀 길어서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년 이동입니다 여기는 저한테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저한테 주기적으로 제보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노년 이동은 지난번 제가 역삼 이동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렸을 때 이에 대한 답변으로 노년 이동도 촬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노년 이동도 촬영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아직 360도로 촬영할지 또 아이폰으로 촬영할지 아직은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좀더 알아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었던 수유역입니다 시유의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좀 몰라요 혹시 그래서 수유역 관련돼서 뭐꼭 가봐야 할곳또 명소 그리고 본인만이 아는 스팟 또 맛집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댓글로 그런 정보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일전에 언급드렸었던 고속버스 터미널 내부인데요 승합실이될 수도 있고 지하상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 2500명을 돌파하면 제가 기념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곳은 네곳이고 이외의 장소들을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제가 뭐 8월에 달 올려드릴 수 있고 또 그게 조금 여의치 않으면 제가 8월 말에 또 예고하는 콘텐츠로 또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